반갑습니다. 소롱부동산 소장 방이선입니다. 어, 어느새 한주가 다 저물고 오늘이 또 토요일인데요. 어, 오늘은 어, 부산이 최근에 부, 일반 분양권도 굉장히 어, 움직임이 좀 핫하고 프리미엄들이 많이 가가있는 곳들이 많이 있죠. 어, 그러다보니 분양권을 어, 이렇게 수업하는 자리가 있어서 1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일반 분양 수업을 듣고 온게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 수업을 그냥, 학교는 결석을 하고요. 어, 오전에 계약을 이제 한건 진행하고 오후에 교육을 받고 왔는데, 어, 그 수업에서 얻었던, 어, 투자에 대한 굉장히 소중한 꿀팁이라고 할까요? 어, 그런 게 있어서 하나를 또 알려드리고 퇴근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분양권이 당첨이 되셨다 그러면 세대원이든 세대주든 부산은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6개월 이상 보유를 했고 그리고 부산 거주 1년 이상만 되면 누구나 1순위가 가능하고 또 이렇게 청약을 하실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어, 나중에 팔 때를 생각을 하면, 이 분양권은 첫 해에는 55%, 그 다음에 둘째에는 44%, 어, 만 2년이 지나고 3년차 접어들면 세율이 일반 세율로 바뀌게 되죠. 어, 그럴 때, 어, 단독 명의로 가지고 계신가 하고, 공동 명의로 이렇게 가지고 계신가 하고 비교를 하면, 공동 명의가 양도세가 많이 절세가 되죠. 어, 그럴 때 당첨은 내 개인 명의로 당첨이 됐지만 어, 이걸 부부 공동 명의로 이렇게 절반을 정료 처리를 해서 어, 공동으로 명의를 바꿔놓는 게 훨씬 세금 면에 있어서는 유리한데요. 어, 부산 지역은 현재는 전 지역이 다 조정이 풀렸습니다. 다 비조정 지역인데 어, 전매 제한 그 금지 기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통상 그게 6개월 이거든요 그 6개월 기한 안에도 부부간에 이렇게 정려 처리하는 거는 그게 가능해요 명의변경이 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게 제일 나을까요 만약 입주 안하고 팔 계획이다 어, 입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공동 명의로 가져가는 게유리하겠다이 판단이 있으시면 당첨되자 말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명의를 일단은 공동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부부간에 음,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정렬을 했죠. 그러면 받은, 그 수정을 받은 그 아내 입장에서는, 그 받은 그 날로부터, 이렇게 또만 2년이 지나야 일반 세율이 되니까, 너무 머뭇머뭇 하다가, 어중간하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정렬 처리를 하게 되면, 분양권 상태로 반드시 팔아야 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 그렇게 되면 세율이 일반 세율이 아니고 뭐 2년차에 있는 44% 세율이라든지 이런 세율로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기간이. 그러니 당첨되자마자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게 그게 낫겠습니다. 그죠? 어, 보통 어, 일반 분양일로부터 어, 통상 공사 기간이 한 3년 정도는 걸리니까 어, 그렇게 기간을 잡고 전매 제한 기간 안에 최대한 빠르게 부부간의 공동 처리를 해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그걸 하나를 또배웠고요 어, 나눠서 영상을 올려야 되겠어요. 너무 길면 자꾸 보시기가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분양권 당첨된거 전매제한 기한 안에도 부부간에는 얼마든지 정려처리가 가능하고 최대한 빨리 정려처리를 해둬야 나중에 만 2년 지나서 입주 전에 일반세율 구간에 이렇게 공동명의인거를 양도세를 내고 팔때 수정받은 아내분도 이제 그게 2년이 지나서 일반세율이 되는 그런 부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어곧 연결해서 또 다른 영상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